<웃음> 아니, h 도했 네? 구 e l c o m 만든데 구 h 에 대해 아는 예 yeah. 올리고 자 손을 붙이고 붙여요? 자 살포시 얹는다 응 여자친구의 보리스다듬 드시니? 는데요 여자친구의 보리스다듬 드시니? 없는데 여자친구의 보리스다듬 드시니? NO! GOD PLEASE NO! NO! 아 oh, 미안 <웃음> 올리고 <웃음> 네. 누르지 말고 올리고 오른손이랑 같이 움직인다 번호에 따라서 막혀야 <웃음> 내가 이 딱.